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및 특별 금요집회가 본당 은혜홀에서 더바이브 미니스트리 이지웅 목사와 김현민 전도사 그리고 대영교회윤용돈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로 네권의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 웃음과 기쁨,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목요일에는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트리키에와 시리아, 중증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금요집회 윤용돈 목사의 말씀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를 통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